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기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소식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전기자전거가 없나 하고 물색하다가 페달은 있는데 체인이 없는 전기자전거가 한국에도 곧 출시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말만 들어봤지 어떤 주행감인지 전혀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해당 회사에 연락해 시승을 문의했더랬습니다. 다행히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시승을 허락해주셔서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를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 느낌을 솔직하게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브랜드인 홈바이크의 hf01 모델을 한국의 법적 규제 실정에 맞게 리뉴얼한 rp입니다. rp의 가장 큰 특징은 체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샤프트 드라이브라는 구동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에는 자주 등장하는 고급 기술력의 구동 방식이죠. 하지만 복잡한 제조공정과 높은 제조 단가 때문에 자전거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편이고 그만큼 부품 수급도 대중적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홈바이크를 들여온 메스아시아가 워런티 보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관심이 가더군요. 그럼 샤프트 드라이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체인이 없으니 기름이 옷에 묻지 않는다. 끝이 뾰족한 스프라켓과 크랭크도 없으니 옷 선택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음이 적고 내구성이 높다. 등과 같은 내용들 흔히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체인은 유체인 방식보다 구동력 전달 효율이 뛰어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체인 자전거는 페달링에서 만들어진 구동력이 체인과 스프라켓 등을 거쳐 뒷바퀴에 전달되지만 샤프트는 페달링으로 만들어진 회전 운동을 드라이브 내부에 있는 회전축을 통해 뒤허브로 곧장 전달하기 때문에 힘 손실이 적고 오히려 구동력 효율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RP의 페달링은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뻣뻣하거나 무겁지 않고 저단기어로 변속된 것처럼 자연스럽더군요. 그렇다고 헛도는 듯한 가벼움이 아닌 그야말로 부드러운 페달링의 연속이었습니다. 변속 시스템은 없지만 5단계 파워모드가 탑재된 파스방식이라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속도 변화에 대한 이질감도 없었습니다. 멈춰진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나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높은 출력이 발생해도 현재의 파스모드가 단계로 설정되었든 상관없이 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느낌이 들더군요.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듯한 어색함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페달링 회전수에 영향을 받는 스피드 센서와 페달을 누르는 힘에 영향을 받는 토크 센서가 함께 탑재된 탓도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힘을 출력해줘서 수월하게 속도와 파워를 제어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코너에서 회전할 때는 안정적 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행감이 부드럽다고 느껴졌던 게 아마도 이 회전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메스아시아의 설명에 의하면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탑재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30도까지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때처럼 주행했을 때 무게중심이 안정적이고 저속에서도 균형잡힌 조향이 가능하도록 무언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더군요. 모터의 스펙은 전격출력 200와트 최대출력 250와트로 전형적인 도시명입니다. 평지에서는 1단계만으로도 큰 체력 부담없이 부드러운 출발과 충분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었고요. 3단계에서는 유유자적 라이딩 했을 때 거의 스로틀을 사용하는 느낌과 유사했습니다. 페달을 몇번 굴리지도 않는데 18-20km 에서 안팎의 속도를 유지하며 라이딩을 이어갈 수 있어서 스로틀이 아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필 주행력은 많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남산타워의 모든 오르막코스를 주파한다거나 배달에 특화된 전기자전거처럼 무거운 짐을 싣고 높은 언덕을 달리기엔 무리가 있죠. 그러나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5-6%대의 보통의 경사도로 오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체력적 엔진이 더해진다면 짧은 거리에 7% 경사도도 라이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가파른 급경사에서는 도보 모드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6교의 경사로도 무난히 끌고 이동할 수 있는 파워가 출력되기 때문에 팔 힘이 적은 여성분들도 큰 부담 없이 끌고 갈수 있거든요. 배터리는 36V 6A입니다. 온난한 기온과 평지주행을 기준으로 할때 최대 40km를 주행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완충은 4시간 정도입니다.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키를 돌리기만 하면 즉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쉽고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미리 손으로 배터리 하단을 받쳐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접이 방식입니다. 프레임을 접고 핸들바와 안장 높이를 낮추는 일방적인 방식인데요. 각각의 폴딩 힌지가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타이트하지 않고 잠금 해제 방식이 간편해서 접고 펴는 과정이 수월하더군요. 그리고 무거운 전기자전거가 비틀거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탠드가 별도로 설계돼 있어서 편리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접힌 상태는 비교적 납작한 편이라 좁은 공간에 보관이 가능하고요. 차량 휴대나 대중교통 연계도 용이하더군요. 단점으로 꽂는 것은 안장 높이 조절입니다. 조절할 수 있는 높이가 길지 않다 보니 약 175cm 정도보다 크신 분들에게 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페달링에 힘을 실지 않는 분들에게는 안장 높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겠지만 무릎이 좋지 않다거나 때에 따라 체력 엔진을 더한 고속 페달링과 어필을 즐기는 키큰 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RP의 판매처인 메스아시아의 가격을 문의했더니 곧 와디즈 펀딩에 참여하게 되어 펀딩 기간에는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샤프트드라이브라는 고급 기술이 탑재된 제품으로 홈바이크에서는 약 250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최저 15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펀딩 소식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r p 의 펀딩 오픈 기간은 1월 16일부터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표시해둔 와디즈 링크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2023년의 첫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를 시작으로 올해도 구독자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영상들 만들어 나가는 두 바퀴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딩 즐기는 여러분들 되세요. 띠링띠링